안녕하세요 뭔가 여러분 검은사 모바일 1타 강사 CM 에이딘입니다 오늘은 대양에 등장한 신규 월드우드머리 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킬로의 눈이라고 불리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연의 구멍 그곳에서 대양의 주인이 드디어 움직일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쉽고 짧게 팍! 대양 월드우드머리 칸은 대양 이야기를 시작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3단계 선박 이상 진입할 수 있는 로스의역에 위치한 미지의 섬은 이야기를 통해 대항의 주인 칸이 머무는 오킬로아의 눈이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칸이 뿜어내는 물대포는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선박이 부서질 수 있으니까요. 칸과의 전투 시에는 포탄이 소모되지 않고 난파되면 구조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다시 부활해 바로 칸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압시 매우 귀중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칸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등장을 하는데요. 업데이트 이후 2주간 화요일 저녁에 추가로 등장하는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쉽고 짧게 파! 드디어 등장한 대양 월드드머리 칸! 모험가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 대양의 주인에게서 승리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검은사막 모바일 1타 강사 CM 에이딩이었습니다. 컨티뉴!